편하진 않아요. 결계를 치고 경계를 하잖아요. 네. 그럼 말도 한마디 못 걸어. 너무 가까이 붙어있지도 않고, 네. 너무 멀리 있지도 않고. 결혼이요? 아직까지 결혼 홍기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 두분다 기다리고 있어. 어느 적절한 시기와 때. 아, 그럼 결혼을 할수 있을까요? <웃음> <그러면>? <웃음> 되게. 안녕하세요, 연수장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궁합을 하나 가져왔어요. 네. 궁합 좀 봐주세요. 네. <웃음> 네? <웃음> 되게 짝꿍 같아요. 우리가 5반계에서 이깃발 뽑으면 되게 제수깃발인 거 아시죠? <웃음> 아 그래요? 어... <웃음> 최고의 깃발이거든. 어. 구설할 때도 이거 뽑으려고 하루 종일 구탈 때도 있어. 아, 그 정도로 <웃음> 어, 좋은 그럼. 관계인가요? 어, 좋은 관계. 어... 남자분은 어떤 전통 기을 가지고 계세요? 편하진 않아요. 같이라고요, 그 사람마다 달라. 사람마다 다르다는 건 내가 편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다 오픈하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음. 근데 결계를 치고 경계를 하잖아요 네. 그럼 말도 한 마디 못 걸어 아, 이 사람은 아, 음. 그 정도로 어, 그렇지. 굉장히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 불편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있잖아 요 편하면 친해지거나 어저 사람 속을 알게 되면 진짜 한없이 좋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호평을 하지 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여자분은요? 굉장히 끼가 많아요. 끼가 많다는 건. 그러니까 나의 재능을 빛을 자기 스스로 낼수 있는 사람. 음. 이 사람은 조연이 필요 없고, 자기 스스로가 빛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노력을 많이 한다는 사람인겠죠? 표현을 하자면. 이분들 관계가 이렇게 좀 만난 지좀 오래됐어요. 음. 근데 아직 그런 결혼은 안 했는데 결혼이요? 아직까지 결혼 홍기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두분다 아. 근데 나는 시와 때를 본다고 봐 기다리고 있어 어느 적절한 시기와 때 아. 서로 각자의 길을 간다 이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아. 왜냐면 이 사람들은 짝꿍처럼 같이 있어 네. 하지만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음. 질리지 않는 거야 음. 짝꿍은 뭐예요? 등교할 때 같이 짝꿍에 있다가 네. 학교할 때 집에 작자 가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공백 기간이 공백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아침 등교할 때 다시 만나고 어, 그러면 네. 질리지가 않죠 어. 24시간 내내 붙어 있어봐 지었겠지 그럼 결혼을 할수 있을까요? 이분은? 나는 결혼할 수 있다고 봐요 올해나 뭐내년아니 올해 아니야 빠르면 내후년이에요 2024년 정도 봐요 내후년에 둘이 결혼하면 진짜 잘 살아 이분들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 볼게요 남자분은 배우 유준열 씨 여자분은 혜리 씨 그래서 지금 7년 넘게 만났대요 이분들 아, 아 네네. 이렇게 홍기 뭐, 문이 좀 열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렸다기보다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두분 만약에 결혼을 하기까지 뭐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딱히 조심할 건 없지만 올해 뭘 준비해서 내년에는 유준열 씨가 서서히 나올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음, 네네. 근데 이게 흥행 성과나 이런 것들이 좀 저조할 수 있어요 아. 페리 씨도 그렇고 <웃음> 아, 근데 음. 일적인 면을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음. 어, 그... 일적인 면이 네. 이분들이 열심히 뭔가 작품이나 활동들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주목은 크게 받진 못해요. 아, 그래요? 어. 뭐, 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슬럼프 아닌 뭐 슬럼프들이 오지 않을까. 근데 음. 뭐 그게 심각한 건 아니고. 음. 선생님 보시기에는 두분 네. 중에 누가 좀더 사랑하는 마음이 좀큰것 같아요. 난 준열 씨. 너무 사랑꾼이야. 혜리 어, 씨는요? 혜리 씨도 그렇고. 근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만나는데 서로의 배려를 해 줘가지고 지금까지 만날 수 있어서 서로의 배려인 것 같아요 어. 너무 가까이 붙어있지도 않고 네. 너무 멀리 있지도 않고 적정한 거리 유지하면서 네네. 관계 유지를 굉장히 잘한 커플이라고 음... 보여지거든요 음? 그러면 선생님 보시기에는 궁합적으로 몇 퍼센트 맞다고 보세요? 한70 70은 뭐 높은 거아니에요 높은 거죠 높은 어. 거지 잘살 거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꼭 2년 후에 결혼하세요. 그러면 정말 잘살 거야. 왜냐면 둘의 옹... 결혼이 굉장히 열려 있거든요. 음, 그러면 그때쯤에는 삼신도 앞을 서서 아이도 같이, 같이. 겹경사 라고 하죠.